눈을 바꾸는 미소, 럭키 스마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부자 연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, 스마일 <웃음> 네 리라쿠마도 인사 안녕하세요 <웃음> 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미소지으면서 본다 두 번째 눈을 감고 듣는다 세 번째 눈을 감고 미소지으면서 듣는다 네 번째,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가 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미소부자였습니다.